자, 위에, 자, 생명 스킬 중에 두 가지 다르죠? 요거는 뭘까? 반복에 의한 생략이고. 자, 봐봐. 아 어, 우리 동아리 회원들이, 커버 멤버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대. 뭘 알고 있었어? 이거 의주동 어로스는 아니에요? 의문 음, 부사 나왔고. 여기 뭐 나왔니? 주원 나왔고. 여기 뭐 나왔어? 동사 나왔어. 의주동 어로스 잖아 그치? 모임이 언제 개최되어질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 어, 등이 접수사요. 등이 접수사. 자, 앞에서 나오는 거모두이 뒤에서 는 생략할 수 있다. 반복되는 것은 등이 접수사.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반복되는 것은 모두를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엔드나 것, 오와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반드시 앞에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부정하나하나와 있고 외형하나 있어요 외형은 힌트가 있네 여기 있네. 그리고 이거네 왜? 이제 뭐가 생겼된 거야? 요만큼이 다생겼된 거지. 얘가 다생겼된거 이미 니 여기 나왔던 모임이 언제 개최되어질지라고 하는데, 모임이 개최되어질지. 왜 나왔잖아요. 요게 그대로 온 거지. 모임이 어디에서, 어디에서 개최되어질지는 응. 몰랐다. 몰랐다. 그제? 요 구정은 아쉽다. 클럽 멤버 중 요거 내용 싹다 버리고 남만 남아 있는거지? 어. 요거는 뭐야? 반복에 의한 생각 반복에 의한 생랍? 맞아? 응? 되냐고?